어 지각이다 지각 지각이야 지각 오 빨리 가야돼 어?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에 오호 오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여기서 분명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 어? 허! 역시 전설은 사실이었어 일단 데리고 가자 으... 어... 으... 어... 여긴... 어디지 어... 여긴... 음... 난 분명히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어? 맞아 드럭에 치여서 그때부터 기억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이 옷은 설마 나이 음... 세계로 전생한 거야? 어? 이럴 수가 설마 오늘부터 이세계 용사 김리안을 시작하는 거냐고 어, 어, 정신을 차렸구나 난 엄청난 미녀 아 나는 김덕순이라고 해네가 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내가 데리고 왔어 어 그렇구나 어. 아, 여긴 어디야 여긴 안촉촉한 초코칩 마을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마을이야 그리고 갑작스럽겠지만 내 얘기 들어주겠어? 음... 한번 말해봐 10년 전 킹아이스 피테쿠스라는 녀석이 우리 마을을 습격했어 그 녀석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지? 아니 괴롭힌다기보다는 그 녀석이 가진 특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에? 그게 뭔데? 여기는 매우 더운 열대야 지방인데 그 녀석은 몸에서 차가운 냉기를 뿜어 이곳의 열을 낮추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 거지 우리 안촉촉한 초코칩 마을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 이 촉촉한 초코칩 마을은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어, 그가 아주 대단하군 어떻게 그걸 한 번도 안 끌고 얘기할 수 있지? 어, 어, 어, 그가 아주 나쁜 녀석이네 내가 혼내줘야 하지만 어, 지금은 음, 마땅한 무기가 없네 그건 걱정마 10년 전 예언자에 의하면 마을의 재앙을 물리친 용사가 바로 오늘 하늘에서 강림한다고 그랬었으니까 그게 바로 너야 여, 역시 난이 세계의 용사 김리야 일단 우리 마을 족장님을 만나러 가자 따라와 이 삐삐야 이 실버는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내가 개리해준다니까 아유 이 실버 녀석이 이 혼술을 되고 있어 이 녀석이 짝짝 해못해 짝짝짝 짝짝 장님 용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 그래 음. 자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전설의 용사인가 반갑습니다 족장님 제가 꼭안 아, 촉촉한 촉구친 마을에 살던 거, 그, 아, 아 뭐라는 거야 아, 그 마을에 어, 평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래 아주 고맙고 우리 킹 아이스 비테쿠스를 쓰러뜨리기 전에 이것을 받게나 어? 이게 왜여기에 그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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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래요. <웃음> 우리 비삐로는 성이 안 차는 거 같으니 그럼 우리 내딸 네 덕순이를 주도록 하겠다. 어마! 하! 아! 아! 바로 도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왜 그러시죠, 용사님? 아이스 골렘이 있는 동굴로 나를 안내라 하지만 용사님 아직 용사님은 레벨이 낮아서 그 녀석을 상대할 수는. <웃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전설의 용사다. 이 전설의 무기를 들고 있는 나는 절대 절대 절대 질수 절대 없지. 넷. 빨리 안내. 바로 킹 아이스피드 코스 용사님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레벨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음, 음. 음. 피의 코스를 몰리켰다. 이제부터 김덕순, 넌내 아내야. 역시 용사님 사랑해요. 음, 어, 어, 어? 용사님, 용사님 어디 가신 거지? 용사님. 용사님, 모험은 즐거우셨나요? 어? 여, 여긴 어디야? 독순이랑 아, 어, 좋은 시간 중이었는데 아, 당신은 누구야? 여긴 이 세계를 지켜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상으로 원래 세계로 되돌려 보내드리는 곳입니다 <끄> 무슨 소리야! 난 여기 이세계에 남아서 김덕순과 결혼을 약속했단 말이야! 이세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잉! 압살라 말라이쿠! 진짜 안 돼! 아! 안 된다니까! 간네! <끄> 그어나일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설마. Yes, y 수업 시간에 잘고 있어? 그만 자고 일어나. 어, 모두 꿈이었나... 어? 어? 어? 역시 꿈이 아니었어! 어? 다시 이 세계로 돌아가서 김덕순과 만 on. Yosu. Oh, k a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안녕